안녕하십니까. UTQ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TQ 정보기술 소양 자격시험은 컴퓨터 상에서 응시하는 CBT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UTQ CBT 시험 응시 방법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UTQ 응시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지금의 데모 프로그램에서는 수험번호 난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수험번호가 입력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본인의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수험번호 난을 클릭하시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해당 수험자의 정보가 자동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문제가 발생하시거나 이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손을 들어 반드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시간 5분 전에 감독관이 알려주는 감독관 번호를 입력합니다 본 데모 프로그램에서는 1,2,3,4,5,6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입력 버튼을 클릭하세요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UTQ 테스트 시작 버튼이 나타납니다 이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시험이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험시 주의사항과 시험 진행 안내가 나타나게 됩니다 감독관의 지시에 맞춰서 UTQ 테스트 시작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시험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실 주의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UTK CBT 방식은 답안 전송 또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안을 모두 체크하신 후 답안 전송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 한다고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험 문제를 포함하여 UTQ 시험 시스템 일체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저작권이 있으므로 수험자 및 시험 관계자는 문제 및 답안을 일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처리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시험의 문제는 전국이 동의합니다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서 문제의 순서는 수험자별로 다르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주위의 수험자의 화면을 본다고 해서 같은 내용을 풀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아래 내용은 자세히 읽어보시고 위 주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를 클릭합니다. 나타난 다음 진행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시험시간 안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UTQ 시험은 1시간 동안 세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항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각 문항에는 윈도우 기초는 객관식 두문항 실기형, 5문항 총 30점 배점이 되어 있고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은 객관식 3문항 작업형 7문항 총 10개의 문항으로 40점이 배점되어 있습니다 문서 작성 기초는 객관식은 없고요 실기 작업형으로 8문항이 출제되며 점수는 30점 배점 되어 있습니다 총 25개의 문항을 60분 동안 작성하시고 합격자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시면 합격이십니다. 과목별로 과락은 없으며 전체 합계를 따져서 100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이십니다. 다음 진행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본 화면을 보시게 되면 시험 안내는 종료된 것입니다. 시험 응시 버튼을 클릭시 실제 시험이 진행이 되며 시험 시간은 개별적으로 60분씩 부여됩니다.